최성희, 최성락, 배우 배우 vs 감독된. 결혼, 27일 백년가야. 5월 11일, SBS 측 관계자는 최성락 PD가 최성희와 오는 27일 서울 모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고 밝혔다. 최성희는 영화 환상. MBC 드라마 미스코리아 등이 출연했으며, 최성락 PD는 웃음을 찾는 사람들, 스타킹 등을 연출했다. 이로써 두 사람은 연예인, PD 부부 대열에 합류한다. 개그맨 신동엽, 선혜은 PD, 배우 김여진, 김진민 PD 등이 부부의 연을 맺은 바 있다. Okay. <laughs>